여러리 빌리어드 살롱. 투 해브 어 베리 베리 스페셜 게스트. so please welcome Mr. l s u n 합니다 여기가 공만 레슨을 받아도 50점이 될수 있다라는 거어 맞습니까? 맞 네, <농에 있어요> 어, 어, 어, welcome, w e l c o m 제가 요즘 우리 또 훌륭한 선생님들 세분 계시니까 그 고민이 뭐냐면 그 점수는 26점인데 뒤돌려치기가 되게 쉬워 보이는데 저희 그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도 얘기하는데 자꾸 키스가 나요 어 이거 너무 쉬운 공인데? 키스나고 그때 그때 멘탈이 무너지거든요 네, 키스, 토토 네토 허... <웃음> 너무... 스트레스 슬... 키스 그래서 그렇게 좀 키스를 아, 우리 동호인들이 보고 뒤돌려치기 나왔을 때 키스도 빼면서 포지션 플레이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 정도 하나를 좀 갖고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한 3시간 걸쳐서 여기 찾아왔습니다 많이 익숙한 사무실이긴 한데 서현미 프로님께서 어이 또왔습니다 그래서 뒤돌려치기가 여러분들 뭐 쉽잖아요 약간 축구로 따지면 페널티킥 얻은 것 같은 느낌인데도 어려워요 근데 이제 터프이 그거죠 조금 얇게 쳐야 되는 것들은 키스가 많이 안 나는데 네네, 두껍게 치는 살짝 좀 끌어야 되는 경우들의 거. 키스가 너무 많더라고요 음. 그런 부분들이 좀 가장 좀 이상적으로 칠수 있는 뒤돌려치기 이게 일자선상의 공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들은 저희가 두껍게 편안하게 이제 치면 이제 포지션까지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거 먼저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일자선상에 두껍게 편안하게 치는 게 포지션이 된다는 거 <웃음> 제가 뭐 서프로님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웃음> 아니 그렇잖아요 이게 일자선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게 일자선상 네, 있을 그렇습니다. 때는 두껍게 편안하게 치면 포지션까지 이어진다라는 공. 네. 저 지금 알았어요. 아, <웃음> 저도 이거 두껍게 안 치고 그냥 뭐 이렇게 치거든요. 네, 네. 자 보세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두께는 한 3분의 2 정도를 치면서 공을 3분의 2 정도, 예. 3분의 2 정도? 예. 그냥 편안한 네. 두께네요. 실. 최신. 10회전 주고. 3분의 2 편안하게. 장. 3분의 2 편안하게. 장. 오. 검은 열적구가 다시해서 포지션에서 다시 이제. 뒤돌리기가 만들어지는 포지션 믿을만 합니다 네, 계속 치면 <웃음> 네, 아 이제 믿을다 프로페셔널 어, 프로페셔널 포지션 오. 플레이어 자 이런거죠 그죠? 이런거 재밌죠 맞습니다 네, 이제 이런거 재밌죠 살짝 내 공이 바깥쪽으로 빠져서 그렇죠. 어, 그냥 치기에는 어렵고 그렇죠. 네. 약간 끌어야 되는 거 아닐까 이 그렇죠. 너무 키스가 나요 키스를 피하면서 이제 포지션하는 팁이 있는데 네네 어, 이 공을 두껍게 쳐서 저희 단쿠션으로 가면 그게 좀 위험해요 장쿠션을 네. 먼저 보내서 그냥두껍게친 거네요. 네, 그렇죠. 돌아서 다시 어지점은 이제 중, 중 정도 네, 중 정도에서 그러니까 약간 음. 좀 끌리는 느낌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공 뒤로 끌리면 안 되고. 네. 강하게 쳐서 타격으로 분리시는 느낌으로 제가 쳤던 걸 얘기해 줄게요. 제가 하도 형님 마이스타일. 네, 아, 키스인데. <웃음> 그 이거를 지금처럼은 생각을 못했어요. 이게 맥시멈 주고 중 주고 두껍게 친다는 그렇죠. 생각을 못하고 네. 저는 끌었어요. 아, 하도 끊는, 키스가 나니까 키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그렇죠. 스타일이 뭐 네. 키스가 안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끌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 키스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안전이 <웃음> 됐어요. 이게 이렇게 키스가 나더라고요. 지금 봤죠? 또 키, 치긴 쳤는데 운이잖아요, 그죠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위험한 게. 네. 지금 일 적구가 이제 수구랑 가까이 와 있잖아요. 네. 그럼 요거는 돌리는 것보다는 얇게, 아까 얇게 내가 치는 게 크고, 맞는 거고. 네. 아. 일 적구가 그 센터에서 이렇게 올라가 있을 때는 두껍게 이제 치는 게 좋고. 그 센터에서 올라가 있을 때, 네. 가까 이 있을 때는 얇게. 얇게 지금 멀리 있을 때. 네, 그렇죠. 여러분 이해되셨죠? 뒤돌려 치기가 일 적구, 내가 최고자하는 하 적구가 가까 이 있을 땐 내가 쳤던 방식, 얇게 끌어서 가는 네, 그렇죠. 게 좋고. 그리고 좀 어, 중간 쯤에서 좀 멀리 있을 때는 처음에 보셨던 석프로님이 얘기했던. 중단을 주고 얘가 이렇게 돌아올 수 있게 한다. 음. 와, 이것도 좀 불안한데? 하 지금, 아, 지금 좀 약간. 얇았죠? 네. 얇은 네. 거이것요 네. 네, 더 두껍지. 이거 보세요, 이게. <웃음> 스트레스하네. 스트레스 <웃음> 스트레스 스트레스 <웃음> <웃음> 너무 스트레스야, 이게 훈련이 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님, 한 가지, 한 가지 두고... 중요한 팁이 수구를 이제 빨리 돌리려는 음. 심리적인 음. 생각 때문에. 네. 속도가 비슷해서 키스가 나녀거든요 1조구를 아 먼저 강하게 타격으로 1조구를 먼저 네, 돌려놓고 멈춰놓기는.. 그렇죠. 예, 수구는 늦게 가야죠. 늦게, 천천히. 돌리고 아, 이거 이렇게 늦게 편하게 치는데 이게 왜안 될까요? <웃음> 와, 이 포지션 되는 거 보세요. 이6쯤점이면이거 wow. 네,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한번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이게 아, 이게 하면 이렇게 하이하하게 밀어놓고, 수구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다렇렇게하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이이렇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렇 이렇게 이렇게 게이게 스타일 뭐다 가는데 제, 네, 제가 하는 게좀 하고 아. 비치는 분들도 있고 <웃음> 네. 어? 힙? 힙? 그렇게 <웃음>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있죠 네. 그렇죠? 브리지를 항상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웃음>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다 이렇게 이렇뒤금치를 이렇게 이렇게 세우는 분들도 있고 <웃음> 상관없어요? 아니 상관없어요 큐많은 일자로만 나갑니다 그건 주접사는 거지자 <웃음> 이렇게 해서 좀 두툼하게 3분의 생각보다 두꺼워야 돼요 더. 거의 그냥 5대5를 친다는 생각으로. 당점은 그렇죠. 중에서 약간, 약간 원1팁 정도. 원팁 정도. 아, 중에서 원팁 정도 먼저 보낸. 그렇죠, 아, 그렇죠. 아, 아, 그렇죠. 아, 아 아니, 이거 아, 죽세긴 했는데. 요요 요 타이밍만 나니다 아, 포지션, 포지션. 아, <웃음> 아. <웃음> 어 이거 완전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해돼? 내가 나중에 재천에 다시 설명할게요. <웃음> 이게 이제 그반 포인트 이상일 때는 이제 이렇게 있을 때는 두껍게 그렇죠. 원팁 정도 주고 하단 약간 중 하단 원팁 정도 주고 두툼하게 때려서 얘를 먼저 가고 내 공은 약간 뒤 따라가는 느낌이고 그렇죠. 뭐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걸 뭐 레슨하냐고 했지만. 세상의 모든 점은다 똑같지 않거든요. 아, 네. 가장 기본을 충실하게 배우는 게맞다는 생각을 듭니다. 네. 혹시 뒤려 치기 대한 뭐 서프로님과 다른? 네, 뭐 어드바이스 no, I can give him 거다. one advice. You play too hard. Too hard? 너무 세게 치세요. 내가 너무 세게 친다고. 네. 아. Yes? Okay. okay. Center. center. m 터센 I do this little b uh -huh. i like little bit h e r l i t t h l i e t e y e i r e d o r y t o o u t o o o o a r d 힘이 들어가서 분리하는 데 어려우니 뒤를 살짝 응. 들어서 살짝 살짝 조금, 조금. 들어서 자동적으로 조금 끌릴 수 있는 느낌으로 뒤를 살짝 살짝 살짝 지금 제가 평상시에는 일자로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썼는데 여기 살짝만 들어줄게요 오케이 굿더 두꺼워야 될것요네 그렇죠 반 이상은 3분의 2 정도 치는 거아 이런 느낌으로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알았어요 저는 이제 아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연애가 정이 오케이 우리 김 프로는 다 알고 있는 거죠? 아 그럼요 저도 이미 다 지나간 과정 그렇죠 과정에서. 예 지나간 과정 중에 <웃음> 하나를 이렇게 배워봤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궁금했던 거는 진짜 많이 오거든요 저 근데 이거를 사실 제 주특기이기도 하거든요 <웃음> 전어샷이라고 알아요? 전어샷? 집 나간 머니를 다시 돌아온다는? 되돌아오지. <웃음> 전어샷입니다, 전어. <웃음>